애니 몰로 TV 네, 여러분, 저는 청포 에왔 습니다. 자, 오늘 은8년차에 접어든, 외부 여과기로 운영중인 해수왕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예전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많은 그 질문들을 많이 남겨주셨다고 하셨어요 일단은 뭐 질산염 수치가 어떻게 나오냐 뭐, 어떻게 뭐 어떤게 키워지는지 그런 기, 기타 질문들 많이 주셨는데 제가 초창기에 했을 때는 질산염들을 체크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농도가 나오고 그런 것들을 봤는데 어, 외부여가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은 수조라 보니까 도징이란 개념보다는 주기적으로 물갈이를 하게 되면 그 질산염 수치가 어느 일정 수치 이상 올라가지 않고 다시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부터는 제가 따로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수치가 얼마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 수조를 보시면 어지간한 LPS들 있죠. 뭐 버즈네스트 계열이나 몬티 계열들은 이렇게. 거의 종류를 막론하고 아주 잘 되는 편이고요 그냥 그걸 제외하고 뭐 LPS나 연산어들은 그냥 무난하게 다 되고 있습니다 음. 저도 예전에 처음 이걸 하게 됐던 거는 사실은 저도 전혀 몰랐을 때였어요 몰랐을 때 이제 외국에 가게 해보면 어떨까 해서 해외에 있는 리퍼들 이렇게 찾아보니까 외부, 외국에서는 하단 선프가 아닌 다른 방법들로도 산호나 해수어들을 많이들 생각보다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저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죠 어, 아시겠지만 생물을 키운데 있어서는 꼭 한가지 정해진 방법만 있는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한번 일단은 부딪혀 보자는 생각으로 한번 해, 시작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실패도 겪어 봤었지만 지금은 누가 봐도 다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조금은 쉽게 조금은 저렴하게 산호도 키우고 물고기도 같이 키울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요. 어, 물론 난이도가 낮은 것들만 가능하다고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데 몬티 같은 것들도 어려워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아무리 다 갖추셔도 안 되는 분도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뭐 따로 도징을 하는 건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라면 카본소스와 미생물약저 음.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선호가 많을 때는 선호 영양제 한두 가지 정도 그 정도 하고요 LPS가 아닌 이런 SPS가 많은 경우에는 경도가 좀혈슘 같은 게 소비가 많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리프 빌더를 사용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기적으로 물갈이를 하면서 영양염이 꾸준히 공급되고 실산 요소치이 계속 낮아지고 하다보니까 물고기도 물고기지만 산호들도 다 같이 건강하게 크는 것을 저도 볼수 있었고요 저번 영상에 한번 입고 난 다음에 많은 지역에서 오셔가지고 이 아래쪽 수조 열어보시고 이게 외부역에 맞는지도 보시고 그 SPS 보더니 어, TV 나왔다고 놀래시는 분들도 계셨고. 실제 맞죠? 한번 보여주세요. 아 네, 보여드습니다 네, 여전히. 네, 여전히. 외부 여과기로 운영이 되고 네. 있습니다. 심지어 대박입니다. 이 여과기는 뭐 엄청 좋은 제품도 아니고요. 네네네. 그냥 엄청 그냥 커요. 크고 여과제는 산호사. 산호사로 뼈산호만 했고요. 물고기를 좀 많이 넣게 되면서 이제 약간 질산염 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칸만 빼서 이제 시포락스로 바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버즈네스트가 지금 저 위쪽에는 보시면. 네. 몬티랑 잘하다가 부딪, 부딪혀가지고 지금 네. 서로 녹이고 있고요 그때 올려놨던 몬티 프레그에 다시 오래 붙어있고요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다들 건강하고 누가 봐도 건강해 보이실 겁니다 네. 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산호수조 무조건 커야 하고 하단 선포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무조건 키울 수 있다는 것들이 이쪽을 보시면 무조건 그렇진 않다는 거 네. 보시면 확인하실 수있으실 거예요 네. 비난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리고 뭐, 뭘 알지도 못하면서 막한다 그러는데 음. 여기 보시면 8년 동안 운영되고 있고 처음 왔을 때는 그냥 정말 이 수조 안에 라이브라 약간의 리모 두마리와사로한세덩어리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수조가 지금은 이렇게 잘, 잘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물어보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외부 배면이 아니기 때문에 배면 선프가 아니기 때문에 양말 필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 바닥지 안에 깔려있는 슬러지를 빼줘야 해요 그래서 사이폰으로 찌꺼기를 주기적으로 빼주고 음. 바닥 병원을 막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재가 좀 많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아 물갈이 할때 사이펀질 네 사이펀질 꼭 합니다 사실 이거, 저도 해주고 있어요 <웃음> <웃음> 화단점프고 정말 큰 수조 같은 경우는 수류가 세고 하다보면 다알려서 영월필터 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 바닥에 그 슬러지를 정리해주는 물고기가 있으면 그걸 처리를 해줘요 근데 이런 수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물 흐름이 그렇게 썩좋진 않아요 위쪽에는 차량차량 흐르고 있지만 아래쪽에 있는 슬러지가 빠져나가지도 않고 외부 여과기에서는 그걸 잡고 있는 스펀지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안에 들어있는 건 생물학 정략을 하라고 들어있는 산호사와 일반 여과제밖에 없기 때문에 사이폰을 통해서 슬러지들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이 레더나 예민한 애들 있잖아요 레더 중에서도 예민한 독일 레더 같은 거나 아니면 이렇게 SPS 같은 경우는 사이폰에서 빼고 나면 질산염이 떨어지게 되는 로로쓸때 팁이 더 길게 잘 나오는 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조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사이펀을 할지 그빼주 이가 좋더라. 그걸 알게 된 거죠. 네. 네. 앞으로 이거 몇 년까지 이어가실 생각이죠? 아마 제가 이 수조를 물이 새지 않는 이상은 여과기가 마시기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사용할 것 같아요. 지, 지금 이 위에 보이시는 이 조명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음. AI에서 지금 그 히드라 아시죠? 네. 히드라 나오는 그 회사 건데요. 이게 초기제 고장 나서 네, 지금 Z 라이트를 켜놨습니 라이트를 달아놨습니다. 네. 이만큼 지금 하나씩 하실 뭐가 고상이 될 정도로 시간이 오래 갔지만, 산호들이나 전반적인 안정성은 높아진 상태죠. 우리 제대로 잡혔다고 볼수 있겠네요. 네, 네. 따로 뭐 이렇게 외부에 제가 고기를 가져왔을 때 병이 유입되지 않는 이상은 고기도 딱해산 일도 없고요. 네. 네. 자, 마지막. 외부의 산호왕. 하나, 진짜 이거는 꼭 아셔야 된다는 팁 있나요? 말씀드렸던 네. 사이폰을 꼭 해주셔야 돼요. 사이폰을 안 하시면은 바닥질 엄청 많이 쌓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바닥 근처에 있는 산호들이 녹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음. LPS 같은 경우에 티슈가 벗겨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게 있다면, 여과제 청소하실 때, 한 번에 다 하지 마세요. 꼭 칸을 나눠서, 하나씩 하나씩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다들 이제 해수하신분들 아시겠지만, 여과제를 체작할 때는 여항물을 해주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그렇게만 해주시면서 물갈이를 주기적으로 꾸준히만 해주신다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냥 도징 없이도, 뭐 다른 것들을 추가하지 않아도, 보통 난이도 SPS까지는 다할수있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제 영상을 보시고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아, 이렇게 설명을 애매하게 하세요 하는 분들이 한두 분씩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어떤 생물을 키우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정답이라는 게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좋다고는 하지만 꼭 모두가 똑같은 한 가지 방법으로 살지는 않잖아요 생물로 똑같이 대입될 수있다 보시면 되세요 생물 중에서 똑같은 종류 안에서도 변수가 많고요 가격대 같은 경우도 시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변동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때저는 명확하게 무조건 얼마입니다. 무조건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그거는 제가 함부로 명확하게 선을 그어버리기엔 오히려 더 잘못된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또 다른 가능성도 분명히 열어두시고 식행물을 키우실 때는 런 정보들을 내가 알고 있는 그 선에서 끊어, 끊어내지 마시고 다른 정보도 있다는 거 항상 오픈을 하시고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그 제가 물생활을 초등학교 때부터 했었거든요 뭐 오래 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물생활의 큰 단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다들 하나의 고집을 너무 안고 가세요 내가 하는 방식이 무조건 맞아 그런 게 되게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의견 대립도 되고 충돌이 날수 있어요 하지만 똑같죠 물고기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살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양한 방법들을 모두 다 듣고 이해하고 그 중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워오므로 해서 오히려 더 고수가 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얼마든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애니멀로 TV에서도 답을 해드리니까 조금 다른 게 있거나 애매한 게 있으시면 한번 명확히 물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모든 질문 답변에서 명확하게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해수 산호 수조 외부 여과기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Animal